가정에서 손쉽게 거품 세차 비슷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압축 분무기를 떠올렸는데 두 통을 사서 1번은 세제를 섞어 넣는 거품기, 2번은 물만 넣어 행금용 이렇게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을 자동화하는 DIY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세차가 더 편해지고 성능도 높아졌다. 세제와 물의 비율을 적절히 잘 맞추면 얼핏 셀프 세차장 거품 세차 비슷한 수준까지 맞출 수 있다. 원래 수동 방식으로서 펌프질 한 만큼 분사가 되는데 그럼 기본 수동 방식으로 펌프질 해서 분사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이게 반복되면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이걸로 체감되기 어려우니까 실제 상황을 예시로 보자. 금방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 분사, 펌핑 만이가 계속 반복됨. 그럴 때 하나씩 가지고 있을 법한 샤오미 펌프를 꺼내보자. 아직도 없으면 이제는 하나 좀 사라. 원래의 용도와 더불어 이것도 바이크 용품의 멀티버스가 되는 거다. 마로렉스 압축 분무기는 3리터짜리의 경우 슈레더 밸브가 달려있었다. 여러 사용기를 보던 중에 공기주입구가 없는 제품도 있으니 확인 필수. 처음에 샀던 1리터짜리는 공기주입구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중고나라에서 누군가가 개조한 다른 분무기도 샀는데 이분은 DIY하면서 펌프를 고정할 수 있게 벨크로까지 붙여놨다. 공기 주입 밸브도 원래는 없다. 소음은 감수해야 할 부분. 공기압은 마로렉스의 경우 60psi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적게 쓰는 게 좋겠다. 옵션 부품과 교체 부품도 다양하게 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분사 노즐을 제공한다.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크기의 노즐이 한개더 담겨져 있다. 다른 회사 제품을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며 공기주입 밸브가 없는 제품은 앞서 보았듯 별도로 가공해서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검색으로 밸브보다는 타이어 굿질로 했을 때 나온다.